안녕하십니까 4월 1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들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경기침체 우려 및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하락출발했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해 구글이 2%대에 하락하는 등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아이폰 교체 수요 지연과 광고 지출, 축소 등 대형 기술주의 약세와는 다르게 반도체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감탄 발표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이크론이 8% 상승하는 등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원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부각되자 수요 부진 이슈로 하락했네요장 초반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엔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과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에 시장은 반등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의 강세도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 d s 화면 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